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 입니다 오늘은 샐러드를 만들 때 한번만 준비해두면 정말 두루두루 쓰이는 샐러드 드레싱의 기본 재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 레시피 영상을 올렸지만 그 중에서도 샐러드 드레싱 레시피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따로 준비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드레싱을 자주 만들어서 샐러드를 많이 많이 즐기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샐러드 드레싱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재료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 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져 있는 올리브유를 이제 구입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용량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 대용량과 함께 고급 라인의 이런 올리브유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올리브유인데요. 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요리할 때나 그 드레싱 만들 때 그냥 부담없이 막 짜서 쓰는 그런 올리브유고요. 이 올리브유는 얘보다는 가격이 한 3배 정도 더 비싸요. 그만큼 풍미도 좋고 향도 좋습니다. 정말 좀더 가격이 있는 올리브유는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어, 정말 향기만 맡아도 힐링이 될 정도로 참고로 이 올리브유는요 카페 테라로사에서 만드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좀더 풍미를 살리고 싶은 그런 샐러드에는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에 가장 중요한 올리브유를 예, 소개해드렸고요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한 병씩 꼭 구입하셔서 드레싱도 만들어 보시고 또 저는 아침에 공복에 한 스푼씩 제 건강을 위해서 또 먹고 있어요 누가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그런 경미한 느낌이겠지만 더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이거 공병이거든요. 벌써 세 병째 제가 먹고 있어요. 그 다음은 드레싱이 상큼하고 신맛을 만들어 줄수 있는 식초랑 레몬즙 이렇게 필요합니다. 식초는 레몬즙이 없을 경우에 이제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누구나 집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드레싱 만들 때 이렇게 사과식초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참고로 현미식초 사용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과식초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식초는 꼭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건강도 그렇고 내추럴한 그런 레몬 과일이 있으시면 프레쉬한 레몬즙을 을 내서 사용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항상 집에 레몬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레몬 주스가 들어있는 이런 거 하나 정도만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드레싱 만드실 때도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 너무너무 풍미가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에 참고로 또 이런 화이트 비니거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와인으로 만든 식초인데요. 뭔가 요리를 조금 사랑하시고 하신다는 분들은 아마 집에 한 병씩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어, 이런 식초나 레몬즙 대신에 화이트 비니거로 소스나 드레싱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프렌치 요리할 때도 정말 이제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요. 요런 것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정말 식초처럼 똑같이 그냥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풍미가 그래도 좀 깊고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단맛을 내는 드레싱의 재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에서 사용하는 올리고당 제가 지난 영상 때 30초 드레싱 만들면서 올리고당을 사용했었죠? 집에 꿀이 없으신 분들은 올리고당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아무래도 건강과 <웃음> 어, 어, 맛있는 샐러드 드레싱의 맛을 위해서 아주 묵직한 꿀단지가 있는데요. 꿀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한라산 자파꿀을 사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선물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병을 받아서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요즘에 이렇게 짜서 쓰는 그런 꿀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어, 드레싱 만드실 때한 스푼씩 넣으시면 샐러드의 단맛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없으시면 그냥 올리고당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드레싱 만들 때는 이런 단맛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재료가 가진 본연의 상큼함과 시트러스한 새콤한 그런 맛을 다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당이랑 네, 꿀이 있고요 그 다음은 샐러드의 간을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소금과 후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금 후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소금은 뭐 맛소금만 아니면 돼요. 아무 소금이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천일염도 괜찮고요. 소금은 샐러드를 만들 때뭐한 꼬집 정도만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금이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추. 후추도 후추 우리가 한식이나 고운 그 후추 있죠. 그 후추 말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알갱이가 보이시죠. 이런 통후추를 직접 그라인더에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후추가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신선하고 프레쉬한 맛이 나기 때문에 통후추가 다 떨어지면 다시 리필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금 후추가 꼭 있어야 돼요. 네 다음은 이제 한국적인 어떤 그 드레싱 소스를 만들 때. 필요한 바로 간장입니다 저는 양조간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양조간장이랑 진간장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드레싱에는 양조간장이 훨씬 맛이 있어요 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레시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맛이 훨씬 양조간장을 사용했을 때는 감칠맛이라든지 좀더 간장맛이 깊은 것 같아요 진간장은요 그 끓이는 음식과 그러니까 뭐 조림이나 국이나 또 뭐가 있죠 볶음요리 할 때는 진간장 그러니까 가열할 를 해야 되는 요리에는 진간장을 사용하고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회에 스시 요런 류를 소스에 찍어 먹을 때 그러니까 날로 먹는 그런 간장,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간장에는 양조 간장을 사용한다고 해요 얄팍한 정만의 지식을 습득한 뒤에는 간장을 분류해서 요리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 때는 항상 양조 간장을 사용합니다 간장 드레싱을 이렇게 자주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오리엔탈 드레싱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간장입니다. 네그 다음은요. 드레싱 만들 때 정말 중요한 마늘이 있어요.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지퍼락에 항상 이렇게 넣어두는데요. 이렇게 마늘을 한두톨 정도는 넣어줘야지 샐러드 드레싱이 풍미가 확 살아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통마늘을 집에 준비해 두고 있고 드레싱 뿐만 아니라 뭐 파스타 만들 때도 다진 마늘보다는 통마늘을 잘게 다져서 사용하는 게 훨씬 음식 맛과 그 드레싱 맛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늘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가 이제 샐러드 드레싱의 가장 기본 재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누구나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가지고 계시는 기본 재료들인 것 같고요 여기에 세련미가 있는 그런 풍미를 더하고 싶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발사믹 드레싱 있죠? 그 드레싱을 만들 때는 기본 이제 재료에다가 이렇게 발사믹 식초를 넣어줍니다. 발사믹 식초는 포도를 농축해서 이제 만든 식초인데요. 또 맛이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재료예요. 와인처럼 이 발사믹 식초도 빈티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풍미가 더 깊고 좋은 그런 발사믹 식초도 있고요. 만원 되면 은 마트에서 충분히 퀄리티도 좋고 맛있는 발사믹 식초를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발사믹 식초는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그 다음요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싱이 바로 요거트 드레싱이에요. 제 에스닉 키친에서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드레싱이 바로 요거트 드레싱이었습니다. 저 칼로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드레싱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맛있고 또 유산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한 드레싱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요네즈보다 훨씬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데일리 드레싱으로 드시기에는 플레인 요거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맛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그 레시피를 조합해서 섞으면 부드러운 그런 풍미의 드레싱이 돼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플레인 요거트로 만든 그 요거트 드레싱 레시피 꼭 확인해주세요. 기본 드레싱에 플레인 요거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재료라는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플레인 요거트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확연하게 맛이 다른 마요네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거의 다 먹었네요 <웃음> 제가 마요네즈 드레싱을 최근에 자주 만들고 또 콘슬로 샐러드를 자주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 영상 레시피도 있었죠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높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서 칼로리가 적은 저칼로리의 마요네즈를 구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채소나 과일 뭐 어느 재료랑도 잘 어울려서 부드러운 맛을 내기도 하고 다른 소스랑 섞었을 때 그런 중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요네즈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요네즈는 뭐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죠 다음은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디종 머스타드예요 프랑스 디종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고 해서 디종 머스타드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겨자씨가 이렇게 있어요 씨겨자가 있는데 노란 머스타드도 있지만 이렇게 씨가 들어져 있는 이런 머스타드도 있습니다 디종 머스타드는 서양 요리할 때 소량만 사용을 해도 되고요맛 자체가 약간 시큼하면서도 매콤한 알싸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느끼한 음식 고기 드실 때 스테이크 드실 때 비린내가 조금 있는 해산물 요리 드실 때 어, 느끼함과 그런 비린맛을 확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드레싱 만들 때도 요리하실 때도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재료예요. 저는 사실 이런 디종 머스타드 봤을 때아 이거 뭐 이렇게 뭐게 아, 안에 이렇게 씨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과연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 명만 탁 구입해 보니까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재료더요 샌드위치 만들 때도 빵 위에 이렇게 마요네즈랑 디종 머스타드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같이 발라서 샌드위치 재료 넣고 또 샌드위치 만들어도 정말 고급적인 맛이 되고 약간 그런 미국스러운 맛 있잖아요 최근에 그 당근으로 만드는 당근 라페라고 하는 샐러드가 있어요 그 샐러드 만들 때이 디종 머스타드를 넣고 만들었더니 당근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시저 샐러드 만들 때 네, 계란 노른자랑 엔초비랑 이 디종 머스타드랑 등등 이제 여러가지 재료를 넣고 드레싱을 만들면 너무나도 클래식한 시저 샐러드 드레싱이 되더라고요. 디종 머스터드도 하나 준비해 두시면 정말 또 새롭고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드레싱 맛을 내실 때한 역할을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바로! 엔초비를 가지고 왔어요 엔초비 파스타 여러분들 그 식당에서 다 드셔보셨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요 감칠맛이 굉장히 풍부하고 조금만 어, 이 엔초비를 넣어도 맛이 확 살아나기 때문에 짠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멸치액젓 같은 그런 맛이라고 나 해야 될까요? 분명히 풍미는 다르지만 네이 엔초비는 멸치가 아닌 정어리를 올리브 오일에 소금과 함께 절여서 만든 거라고 해요. 저는 엔초비를 시저 샐러드 만들 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었는데요.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약간의 감칠맛을 확 끌어올릴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튜브 타입이 굉장히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는 편하더라고요. 엔초비가 이렇게 병에 들은 그런 엔초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엔초비를 이제 한두 마리씩 꺼내서 잘게 다져가지고 또 사용을 해야 되는 요리의 공정이 또 하나 생기죠. 다져야 된다는 그게 너무 저는 귀찮아서 항상 심플한 레시피가 좋고 간단한 요리를 좋아해서요. 이렇게 튜브 타입의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얘는 그냥 이마트에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다 떨어져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고요. 뭐 디핑 소스 만들 때나 또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조금만 넣어도 맛이 또 굉장히 감칠맛 느끼고 싶은 그런 드레싱에는 최고라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칠리소스예요 드레싱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은 이국적인 뭔가 동남아풍의 드레싱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월남쌈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월남쌈 스프링롤에 찍어먹는 소스로 구입한 어, 칠리소스예요. 해산물 샐러드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칠리소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브랜드도 다양해서 제가 먹어본 바로는 이 음, 소스가 가장 맛이 있었어요. 칠리소스가 자칫하면 정말 너무 스윗해서 뭔가 좀 새콤하면서도 매운 그런 맛이 많은 그런 소스를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 홈플러스의 장보러 갔다가 어 만나게 된 소스인데, 꽤 괜찮았었어요. 아주 맛있기보다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칠리소스라서 최근에 먹어본 소스, 칠리소스 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오늘 소개해드렸던 뭐 레몬이나 뭐 올리브유나 등등 이렇게 같이 섞어서 동남아풍의 매콤한 생하드 드레싱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도 비슷합니다. 동남아풍의 드레싱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바로 얘는 삼계 마크가 있어요 꽃게 3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삼계 간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세 집걸러 한 병씩? 한 집걸러 한 병이라고 하면 조금 오버일 수도 있겠죠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외국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피쉬 소스인데요 피쉬 소스는 정말 동남아풍의 드레싱을 만들 때꼭 필요한 소스이죠 또이 삼계 소스는 감칠맛 내는 데는 정말 또 1등 입니다. 일반 요리 할 때도 사용하시면 요몇 방울씩만 떨어뜨려도 정말 요리 잘한 것처럼 감칠맛 내기가 너무 좋고요. 피쉬 소스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른 소스류는 조금 그 나라 풍의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일반적인 뭐 한식이나 다른 그런 요리를 할때 넣으면 동남아 풍의 피쉬 소스와 합쳐진 맛이 약간 국적 없는 <웃음> 요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3개의 피쉬 소스는 한식에도 잘 어울리고요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피쉬 소스예요 월남선 소스 드레싱이라든지 그냥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이국적인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저는 베트남 그 국수 요리, 있죠. 분짜 만들 때도 이 피쉬 소스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정말 좋아했던 소스라서 한국 가면 그립겠다 생각을 했는데 몇년 동안 구입을 못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마트에 갔더니 이 피쉬 소스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데려왔죠. 가격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 한 병쯤은 또 집에 가지고 계시면 너무나 도 요긴하게 쓰이는 소스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소스입니다. 그 다음은 와사비랑 현겨장 이렇게 있습니다. 와사비 넣은 간장 드레싱 만들 때 네, 이런 와사비 필요하고요. 이 연겨자도 해산물 요리랑 어울리는 그런 해산물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조금 소량씩 사용하면 매콤하면서도 비린맛을 잡아주는 그런 드레싱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재료들이 있으면 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는 드레싱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평소에 주방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저만의 드레싱 기본 재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해진 기본 재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재료와 어울리는 어떤 재료가 있다면 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여러 그 수수료나 이런 기본 재료를 같이 조합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을 또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드레싱 만들기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기본 재료로 또 맛있는 드레싱 레시피를 준비해서 다른 음식 레시피 영상이랑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